지방령과 한컷감성 지방령 한 손에 술 들고 한 손에 촛불 들고 헤이 hey, 브로 어디 있어 한잔 해야지 오늘 <웃음> 어, 술못먹겠는데 오늘 <웃음> 갑자기 밤에 자는데 쾅 소리가 나문 어. 살살 닫고 다니라고 바람이야 주식 <웃음> 문딱열다가어우어우 <웃음> 사모님 깼네 헤이 hey, 브로 카운트 좀 부탁해 징징 짱 짱뽕 징징 짱 짱뽕 아 성불이 말이 없네. <웃음> 씨. 보다가 저 영화 리뷰를 봤는데 어. 그런 거 뻔한 거 있잖아 귀신 들린 집에 가난한 가족이 이사가 가지고 거기서 또 안경이랑 막 싸우고 어. 막 결국엔 또집 떠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그 영화를 보다가 에. 꼭 항상 그런 집에는 이제 에. 가난한 가족이 이렇게 가잖아 되게 어렵게 가잖아 어렵게. 대출 받고 막그막 그 귀신 들린 집이랑 싸게 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대출 받아가지고 막 어렵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애들도 뭐 적어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지 맞아 맞아 우리를 대입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 아들 딸이 있어 아들 딸이 있어 에.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그 가난을 겪었다면 어. 막내가 이제 아들이야 막내들은 꼭 귀신이랑 친해지잖아 어, 막내들은 약간 친해져서 친구 생겼다고 그러고 어, 어, 어. 근데 이제 막내가 맨날 놀자 그러는 거야 어. 야, 귀신이 이 애한테 지치는 거지 진저히 어. 머리가 나는 거야 아이 새끼 잠도 안 자고 어, 대신 육아해 주는 어. 거네 야, 귀신이 이제 질리는 거야 남자애들 체력도 좋으니까 어, 어. 귀신이 시달리다가 포기하고 어, 어. 이제 딸방에 가는 거야 <웃음> 걔는 포기한 거야? 어, 걔는 포기한 어, 오케이, 거야 오케이. 아, 너는 살아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너는, 너는 내가 졌다 오케이, 아들 클리어 아들 클리어 음. 딸내방에 갔는데 딸은 이제 사춘기야 얼마나 응. 까칠해 응. 나만의 중이병에 빠져가지고 밤에 인스타 하고 막 남친 애들 사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 귀신이어서 방에 하트 받으려고 귀신이랑 어. 셀카 찍어서 막 올리고 <웃음> 지방령과 한컷 감성 지방령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막또 진절머리 나는 거야 귀신이 어. 어. 어. 이집 애들 잘못됐다 그렇죠. 아 이거는 결국에는 어. 부모를 괴롭혀야 이 집에서 쫓아내든가 이제 악이 쉬울 수 있다 어. 이러고서 이제 여보한테 가겠지 어. 어, 여보는 어. 어떻게 알겠 우리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막 고생고생해가지고 어. 그렇게 원하던 집을 했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전하면서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응. 당신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냐 그러면서 막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우리 나가면 응. 이집 팔리지도 않으면 응. 대출금 네가 갚아줄 거냐고. 응. 그러면서 막돈 갖다가. 막니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보상을 해주면 나가겠다. 어, 저번에 영화 같은 거 보니까 어느 잠겨 있는 방 열면은 막돈 쌓여 있고 그러는 막. <웃음>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줄 거면 내가 나가겠다. 응. 근데 그게 아니면 응. 자꾸 나타나 가지고 괴롭히지 마라. 나 괴롭혀도 안 나갈 거다. 응. 이게 대출금 다 갚을 때까지 안 나간다. 응. 지금 이거 현관문까지 먹는 어, 집인데. 너무 무섭어 <웃음> <웃음> 너무 흥분했어 <궁금했어>, 지 <지금. 웃음> 이제 경제적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 응. 근데 너무 수다스러운 거야 어. 내가 말할 틈을 안 주셔 뭐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막푸념을 하다가 아니 그래가지고 응. 내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응. 그러면서 여태까지 막 고생한 <웃음> 얘기를 해 어, 아, 성불말이 없네 <웃음> 아 성불말이 개 없네 유진이 막이런 거야 니네 응. 가족을 하면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어, 지금 어. 은행 이자가 지금 어. 몇프로인데? 어. 아니 사람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야지 이 사람이 왜이래 내 얘기 다 끝나고 네 얘기 들어줄게 응? 일단 들어봐 그런 다음에 막 얘기를 하다가 어. 근데 응.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다시 얘기해 줄게 응.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됐냐면 아. 이러면서 막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나중에는 그다어아 그날음날부터 여보 안 깨워? 안 깨워 문을 열었는데 여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어. 귀신문딱 열다가 어우 <웃음> 어우 사모님 깼네 <웃음> 오는 게제껴야겠다 <진짜> <웃음> 그럼 이제 귀신이 나한테 오겠지? 응. 그럼 나는 이제 가난하잖아 내가 응.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못 만나고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응, 응. 내 집이 생겨서 좋은 거잖아 응. 식구들 다잘때 귀신이 나한테 딱온 거야 응. 그럼 나는 이제 식구들이 겁먹으면 안 되니까 응.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응. 일단 내려오라고 1층으로 내려오라고 주방에 가서 이제 응. 술을 좀 끊어 술을 먹자고 해 응. 응. 자기야 뭐왜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술을 한잔해. 근데 어. 귀신이라 술을 못 먹을 거 아니야. 어. 자기는 술못 먹는다 하겠지, 귀신이. 어. 어. 다음날 뭐 어디 무당이나 어. 교회 같은 데 가. 어. 그래서 얘기를 해. 어. 귀신이 먹을 수 있는 술을 구해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음날부터 이제 시간이 되면 내가 가서 기다리는 거지. <웃음> <웃음> 매일 밤. 얼마나 좋아. 술친구 생기고. 무서운 얘기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귀신아야, 너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음.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이렇게 살아와서 음. 나 이런 게 힘들어서 겨우겨우 집을 얻었는데 음. 나는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웃음> 그 대신 밤에 나랑 좀 놀아주고 어, 어 이렇게 좀 하자 친하게 어, 어. 내가 너 위해서 귀신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내가 주... 뭐 네가 제사를 원하면 내가 제사도 줄여주겠다 어, 어. 대신 어. 월수금 정도는, 나 네. 한잔하자. 그런 어... 식으로 어어. 해가지고. 어, 아, 또 날짜도 정해? 난다 맞춰줄 수 있다, 술은. 네. 네가 시간만 내주면, 네. 나는 한 12시부터 3시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네. 아니면 뭐 같이 뭐, 해외축구 같은 거 밤에 보고. 네. 이런 거 하면 되니까. 남자끼리 시간을 좀 보내자. 왜냐면 근처에 뭐, 호숫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네. 뭐. 네. 밤에 네. 낚시, 밤낚시도 보고. 네. <웃음>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막 질리게 한 거야. 근데 알겠습니다. 내가 막 기다리는데 귀신이 안와 그럼 내가 이제 귀신을 집에서 찾아다니는 거지 장롱문 열고 헤이 브로 계단 밑에 창고 열고 헤이 브로 한 손에 술 들고 한 손에 촛불 들고 헤이 브로 어디있어한잔 해야지 오늘 막지하실막개 허름에 개 깜깜한데 끼익하고 계단 찌걱찌걱 든다 며 헤이 브로 하면은 귀신이 보일 때 옆에서 아, 술못 먹겠는데 오늘 아나 오늘 속이 너무 안 좋은데 내가 가까이 가고 귀신이 막 <웃음> 결국에 형님. 귀신이 떠나는 거지 야. 밤에 이제 내가 에이 브로 어디있어? 하고 찾았는데 응. 현관문당 열보니까 귀신이 마당에서 캐리어 끌고 막막 <웃음> 어디가? <웃음> 개같은 짓구고서러면서그데 <웃음> 쫓아가는 거야 브로 어디가? 가지마 브로 <웃음> 우리 이사하면 응. 창고 같은 거 해가지고 운동했는데 만들기로 했잖아 응. 그러면 맨날 불러가지고 밤에 내가 운동하다가 응. 에이 브로 에이 브로 카운트좀 부탁해 <웃음> 이번 세트는 드랍 세트로 할 거니까 어. 내가 끝나면 원판 바로바로 하나씩 빼줘. <웃음> 운동 끝나면, 아이, 브로우, 한잔해야지. 한잔해야지, 브로, 술, 술 브로. <웃음> 계속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응. 애들이 컸어. 애들이 컸어.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귀신이. <웃음> 아, 나 이제 좀 별로던데. 어, 나좀 별로던데. 아, 내 조카 좀, 조카가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웃음> 진짜 막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나타나기만 하는 집이야. 어, 아. 그러면 같이 살수 있지? 나 괜찮거든. 그게 <웃음> 이제 나중에 친해지면 너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지 마. 깜짝깜짝 어. 깜짝 놀래니까 그냥 쓰고 오지 말고 노크라도 하고. 아이거 웅펑아 그러니까 보면 어, 어, 어. 귀신아막 깜빡깜빡하잖아. 어. 깜빡깜빡하면 너없는줄알으니까 <웃음> 갑자기 후가가그게 나타나지 말고 깜빡깜빡 몇번 하고 나와라. 뭐 갑자기 밤에 자는데 어. 쾅 소리가 나. 어. 그게 일어나서 문 살살 닫고 다니라고. 바람이야. <웃음> 아 바람이 그랬어. 아 바람이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웃음> 근데 막 귀신이 이제 어. 혼자 있고 싶은 거야. 여보한테 가가지고 어. 로또 번호 같은 거좀 알아봐 주겠다. 어. 근데 여기 요새 땅값 보니까 땅값이 좀 올랐던데 로또 맞는 거 가지고 여기를 나가는 게 우리한테 좀 손해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아 근데 이런 거야. 로또를맞았어 어. 약속대로 나갔어. 사이 응. 망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몇년 있다 망했어. 어. 그래서 다시 와. 다시 이 집에 와. <웃음> 아, 새 식구가 왔구나. 계속 어. 괴롭혀야 자고, 싹, 어. 나는데, 여보랑 어. 내가 이렇게 자고 있어, 그러면. 아, 일어나. 일어나 아니, 야, 일어나봐, 씨발. 니네 안온다매 <웃음> 아니 로또 됐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다시 안 돌아오지 온다는 말라는 얘기는 없었잖아 <웃음> 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술 어, 한잔 어, 하자 술 한잔 어. 하면서 또 그동안, 너 그동안 무슨 일 없었냐 그러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어. 그래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 좀 들어봐 여기 왜 다시 들어오게 됐냐면 그러면서 나는 계속 쓰다 따고 자기 술 계속 주고 밤에 딸 내려오더니 아삼촌왜 이렇게 <웃음> 다들어요잠좀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웃음> 자게 귀신 들러웠어 어, <웃음> 성도한다 <3촌은 다시. 웃음> 잘생긴 귀신이야. 잘생긴 귀신이야 또? 어. 그러면 이제 딸내미가 쫓아다니겠지. 삼촌 어딨어요? 어. 저랑 인스타예요. 어. 삼촌이랑 같이 찍어야 좋아요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웃음> 막내 아들은 막 삼촌 오늘은 나랑 레고로 스타워드 성을 만들어 보아요. 아우 진짜 싫어 너무 오래 걸려. 어, 난 지금, 지금 포기 못할 것 같아. 아 나도 못해 절대 못해. 귀신 이 있다면 응. 나도 죽으면 어, 죽었어. 어. 귀신 딱 됐어. 어. 이 새끼 어디있어씨 <웃음> 서로 이렇게 무한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애나벨 같은 거라고 쳐보자 인형이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튜브로 찍어 딸한테 잡히면 리스 찍어야 돼 징징 짱 짱뽕 징징 짱뽕 짱뽕 꼼씽 빵씽 뽕씽 귀신이랑 이거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혼나 틀렸다고 똑바로 하라고 막아 삼촌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제 계정에 못 올라가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내가 귀신이면 나갈 거야 질려 질려 질려 지긋지긋해 너무 귀신이 너무 바빠 아니, 애 없고 우리 둘만 있어도 둘한테 이거 질리, 질려 리게질 귀신 귀에서 피날 때까지 여보 얘기 들어주다가 여보 이제 자러 간다 그러면 내가 어부러 한잔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 우리 맨날 이러고 응. 놀잖아 이게 뭐 결론이 있고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응. 물론 뭐 이겨내는 영화도 있겠지 응. 내가 뭐 영화를 다본게 아니니까 응. 근데 나는 귀신보다 무서운 건 돈이다, 돈이다. 응. 일단 집부터 사고 응. 얘기하자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집에 귀신이 있다 응. 가고 해 친해질 너, 각오해? 너는 못 나가 일단 어. 친해질 각오하고 술먹을 각오하고 어. 보조할 각오해 그래. 나중에 집을 진짜로 사게 된다면 응. 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어딱 <웃음> 기다려 딱 기다려, 아, 기다려. 나목 캔디 준비한다 <웃음> 저희가 그냥 워낙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웃음> 어. 다음에 또 어, 루키아랑 다른 이프 그런 재밌는 얘기 또 저희가 할때또 카메라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